네, 어 지금 락이주 무대를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1 3 명에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준이랑 명호가 없어서 1 1인조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우리 캐럿들을 찾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한이 형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당연하지 <목소리> 오늘 이렇게 기분이 어떠세요? <목소리> 네 그래서 또 저희를 초대도 해주시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어. 해보겠습니다. 아, 아 좋은 역시 좋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겸 씨, <목소리> 네네네네. 그래서 <계속> 기분이 어떨까 <목소리> 오늘 무대를 좀 최고의 무대로 만들어보지면 어떨까? 네. <목소리> 예보놓고 잘했던 것 같아요. 영어야. 보고 싶다. 그리고 영어 파트를 맡은 만큼 좀 멋있는 걸 어. 보여줘야 되는데 최대한 멋있게 잘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A 씨가 이제 멤버들 발을 타고 둥실둥실 뜨는 안무가 있는데 아.. 어쩌다 보니 A씨가 이제 잠깐 중국에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안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원조인 A씨의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 A씨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제가 좀 급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이제 그 A씨가 하는 거를 어찌 됐든 좀 부족하지 않게 잘 메꿔야겠다는 그 마음에 자꾸 급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려주셨으면 참치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저희가 여유 계속해서 무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이거 써주세요. 음.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음. 끝까지 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락이즈 어, 일번 무대 영상을 녹화가 끝났는데요. 네. 음. 11인조 연습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좀덜 익었다 싶었는데 잘 해가지고 너무 후련하고 이제 다음 녹화 때도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락이즈라는 무대가 캐럿분들께 좀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다음 녹화 때또 뵙겠습니다. <목소리> 아 이거 안에서 주는 거구나. 아 약간 수동 기어인 거아 수동 기어네. 준이랑 명호 없어서 아쉽네요. 사실 앨범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콘서트 준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높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다 밤새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명호랑 준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나머지 멤버들이 어, 또 명호, 준이 목만큼 열심히 하는 무대니까 어, 어,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서 이나 같은 거야. 요이랑 진짜 나 닮았다. 음흠. 근데 형이랑 닮았다는 말이 좀있죠옆몇 어, 개가. 그 닮을 때 되게 많아. 어떡하지 나 잘생긴 척 하면서 보지 말라고 막야 잘생긴 거 어떡하냐 꿈에 진짜 아, 제가 노래 부르다가 자동으로 가고 싶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쪽 각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꾸 눈이 이렇게 되더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레일러 나왔을 때도 꾸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약간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또 사전 녹화를 마쳤습니다. 준영과 명호 형 없이 11인 버전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했는데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준영 명호 형도 예, 파이팅.